안녕하세요. 뭐, 인벤 유저. 인벤. 안녕하세요. 인벤 유저 여러분. <웃음> 안녕하세요. 인벤 유저, 인벤 유저 여러분. 조테코리아입니다 어, 저희가 1050ti 조택 지포스 GTX 1050ti 5 0을 경품으로 증정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직접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. 뽑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름표를 던지면 잽싸에 낚아치는 거죠. 제가 공수 부대 출신이거든요. 믿고 던져만 주세요. 용의 눈으로 봐라. <목소리> 거미입니다. 님이 당첨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목소리>